여러분 이요마 정면봐야지 카메라 한번 봐봐 어, 눈이 안 보이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오늘은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요즘 영상에 상만이가 살짝만 보여도 댓글로 여러분들이 묽게 치우고 상만이 좀 보여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김상만 브이로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이번에 올라오고 1년 이후에나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은 채널 먹히기 싫어요 근데 이미 먹힌 것 같다 지금 시각이 오전 10시거든요 오전 10시에 항상 이제 상만이 산책을 나갑니다 뭐야 산책 소리에 지금 상만 산책갈까 산.. 산책갈까 산책? 산책 하자 산책 오셨죠 지금 산책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혼자 산책 가십시오 같이 산책 가요 레츠 고상마 어디 봐. 어디보면못 못 나가 미쳤다 각성했다 상만어디있어 저기 있다 <웃음> 뛰어 아, 아. 아니 여기를 왜 찍고 가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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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만이가 요새 지금 낙엽에 빠져가지고 바람에 불어서 움직인 낙엽만 보면 아주 그냥 다 쫓아가려 그래요 자, 여러분 저쪽에 지금 친구 오고 있거든요 상만이가 강아지한테 겁이 많아가지고 친구 만나기 30초 전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즐겁게 이따 개쫄 거면서 야야야 계란 껍질을 혼나 가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얘 애기예요? 지금 6개월이에요이 쪼네 <웃음> 똥 무서워 똥 무서워 <웃음> 상만아너 구해줄 생각 없어 가서 친해져 그래 엉덩이 맡아 네 안녕하세요 친구 만났어? 어땠어? 재밌었어? Oh, shut the fuck, shut the fucking dog, man. 여러분 이런 거는 돌려서 묶어버려. 아, 여기서 안 해도 되는구나? 야, 야, 뭐해? 왜, 왜, 왜, 왜, 왜 남의 차 밑에서? 이런 강아지들은 좋은 냄새가 나고 하면은 몸에 묻히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아스팔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꼭 이렇게 지렁이가 있을 때 이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 왜? 이거 봐, 지렁이한테 둡네. 야, 야, 야, 야, 야. 이거 내가 먹을 거야. 네가 계속 그러면 버려. 안돼, 안돼, 들어가지 마. 고양이냐? 네. 나무에 물준 거야. 저렇게 솔밭길을 지나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무슨 냄새 맡는 거야? 너가 오줌 샀어? 야, 쌉싸게 어, 어, 벌레 잡는다, 벌레. 근데, 네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메미나방이. 상만 이거 너 마실 거야? 야, 얼굴 다 젖었. 야, 야, 야, 야, 다 젖었다, 머리. 상만 먹어. <웃음> 어, 잘하네. 야, 물 하나도 안 붓고 잘한다. 잘했어. 나, 나, 아, 아, 아. 김상만의 자세가 심상치 않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벌레를 봤습니다. 이 뒤도 뒤에 뒤어너 헌터 킴 아니었어? 너 헌터 팡너 헌터 팡동 헌터 킴아우비아네베재밌었어발 <놀람> 딱자. 으이 더러운 거 봐. 세까매 아주 그냥. 됐다. 가자 가자 가자. 원하는 게 뭐이니? 거기 뭐있니 산책 또 가고 싶니? 자, 이렇게 김상만의 산책이 끝나면은 상만이 이제 곧 10분 안에 잠이 들 겁니다. 3 2 1 깨, 깼, 깼어? 어더자더자 더 자. 이렇게 누워서 여기 얼굴 넣고 여기 더자 이렇게 자잘자 자, 여러분 상마이가 일어났는데 지금 상마이가 털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어요 왜냐면은 얼마전에 중성화 해가지고 네카를 계속하고 있다가 네카를 최근...어 알았어 손 줬어 고마워 상마 손! 얼치! 오늘 아주 오랜만에 미용 예약을 해놨습니다 원래 좀 계속 기르고 싶었는데 털막 엉키고 이래가지고 너도 답답하지 상마나그지할지마할지마 더러워 손! 얼치! 이쪽 손! 얼치! 어, 똑같은 손 주네? 아참 그럼 여러분 그 미용실에서는 지금 촬영이 안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앞까지만 찍을게요 미용하러가 너무 나태서요 <떡> 상만이 타 여기 타 점프하 자 여러분 이제 미용화를 하러 가는데 지금 상만이 얼굴 기억해 주세요 상만이 저기 봐봐 야 상만 피하지 말고 봐봐 상만이가 미용하는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할수 있지? 할수 있지? 알았어 네사장한 3시간 지났는데 혹시 상만이 언제 끝나나요? 아 입질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네, 네, 네, 층 네, 네, 갈게요. 상마. 누구세요? 여러분, 얘 누구예요? 얘 상마이라는데 잡가 봤어요. 그럼 개가 바뀌었, 바꼈, 강아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야, 너 다른 강아지 됐네. <웃음> 여러분, 상마이가 다른 강아지 됐습니다. <웃음> 네, 여러분, 상마이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서 지금 산책을 조금 시켜줄게요. 누구게요? 너 누구 강아지요? 상마나. <웃음> 하하하하하탈이 돼버렸네. 도마지 레이저 있다. 레이저, 잡아 레이저. 오오오.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잡아 레이저. <웃음> 이렇게 고양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상마 이 똥고 미용 잘했네. 아이고 이똥안 묻히겠네. 정말로? <웃음> 얼굴. 적응이 안 되네, 리발. 아, 이거 못 생겨졌어. 상마 왜안 가? 버스킹 무서워? 다이춤출 <웃음> 거야? 상마 인사해. <웃음> 그체 <그렇지>, 용기네. <웃음> 자, 여러분 상마이 산책하고 있는데 저기 뭐 있는 것 같은데 아 오늘 상마이 컨텐츠지? 저 숨어있고 상마이가 지금 저 찾고 있어요 어? 어 봤다 아,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끝이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상마이 컨텐츠인데 지금 뭘 하나 봐가지고 요거를 그냥 둘 수가 없네 저기 보이시여? 요거 요거 요거 어 움직인다 돌개레이 저거 여기 못, 못 들어가네? 야 헌터킴 보여주라 여러분 <웃음> 지금 상마이 컨텐츠인데 죄송해요 근데 저기 참게 보이세요 참게 저기 걸어가는 거어 진짜 참게인데 멋있어 야 제가 여기 올라오니까 그새 숨었나봐 와 여기 참게가 있구나 큰 게. 어 뭐야 저거 어 꺼져 보거랄게요 다음에 여기 참게 한번 잡으러 아, 아 지금 금어이네요 잡으면 롯데입니다 장만아 뭐야? 뭐 본거야? 어 배드민턴 치고 싶니? 장만 이게 개무시! 야 상만아 가자. 너 배드민턴 못 쳐. 야 가자고. 그만 봐. 가자. 너 언제까지 볼 건데? 그만 봐 저거. 이번에 농구야? 상만아. 상만아. 가자 이제. 너저공 맞으면 뭐. 가 어디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상만 할아버지 얼굴이 할아버지가 돼가. 오! 오 미안 미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상만 하우스. 하우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 그내 거야 그거 내 거야 정말 하우스 하우스 얼치 잘했어 기다려 먹어 얼치 보세요 어, 상 h 이천재견이에요많이 맛있나? 저렇게 맛있게 먹네 <웃음> 야 u 네 s e h o u 하자 강아지 s 에 최고가 될 수도 있어 나안 되겠다 얼굴 못 생겨져가지고 근데 상 h o 그 발은 왜 여기다 e 고 먹는 거 e 상 o u 배고파? 머리 왜 부드럽다? 짧게 자르는데도 상 o 얼굴 보자. 개못생겼네? 자그러 이렇게 해서 문어장이 완성이 됐는데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봤... 아니야 무, 간장이야 너못먹 간장이야 간장 수배야와 <웃음> 진짜 개맛있어요 와와 여러분 이 문어장이 진짜 이게 말도 안... <웃음> 나 촬영할 거야 손 손 옳지 네 상만씨 상만씨를 주제로 유튜브를 다 찍어봤는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가 우린 이제 저기야 난 너한테 먹히지 아 아니야 안 먹혀 안 먹혀 쫓아오지마 차... 오지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토, 김이 어, 미안해. 이거 가지고 놀아.